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념이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성은 A플랫 장조이고요. A플랫 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 화음인 A플랫, 4도 화음인 D플랫, 5도 화음인 E플랫, 그리고 부삼 화음은 2도 화음인 B플랫, 마이너, 그리고 3도 화음인 C마이너, 6도 화음 F마이너 이렇게 되고요. 이 곡에서는 이 여섯 개의 화음 이외의 다른 화음들도 적절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주는 생략하고요. 노래의 코드 진행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도 화음인 A 플랫으로 출발하고요. 그리고 5도 화음 E 플랫 나왔는데 베이스는 G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6도 화음인 F 마이너 7으로 나오고요. F 마이너 베이스 E 플랫으로 그다음에 마치 위종지 느낌이죠. 6도 베이스 이런 느낌의 코드가 나와요. 보통은 네 마디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 1도 화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마디 끝자락에는 어, 반종지인 5도 화음이 나오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이 노래는 네 마디로 끝나지 않고 여덟 마디로 돼요. 그래서 네 마디에는 끝나는 느낌이 안 납니다. 6도 화음 이후에 나오는 코드는 d 마이너 7, d 마이너 7의 플랫 5. 네. 완전 위종지 느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는 3도 화음인 Cm7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6도 화음 Fm7 나오고 그 다음 4도 화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종지 2도 화음인 Bm7 그리고 E 서스포가 나왔다가 해결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여덟 마디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뒷부분은 조금 달라져요 D가 나왔던 그러니까 1, 2, 3, 4, 5, 6. 여섯 번째 마디는 b 플랫 마이너, 7, 2도 화음으로 나오고, 5도 화음 d. 어, 여기서는 반종지인데, 어, 베이스는 e 플랫 코드는 d 플랫 이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1도 화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덟 마디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요. 그 끝에 부분이 끝나는 느낌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노래를 한번 보기 전에. 반주 형태. 사비트 반주도 괜찮겠고요. 아르페지오도 괜찮겠고요. 저는 섞을 겁니다. 코드도 나오고, 아르페지오도 나오는 형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어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너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네, 이런 식의 반주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뒤에 나오는 노래는 네 마디 단위로 나와요. 먼저 코드 진행을 보면 사도 화음 D flat major seven 그리고 삼도 화음. C-7이 도화음 B-7 그리고 5도화음 인 E 플랫 7으로 갔다가 1도화음 인 A 플랫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안 오고요. E 플랫 7으로 갔다가 E 플랫 마이너 7으로 갔다가 A7으로 옵니다. 어좀 특이한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는 다음에 나올 D 플랫 메이저 7의 2 5 1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코드 진행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돼 있죠 그 마치 정정지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다음에 나올 코드의 2 5번을 사용해서 연결을 좀더 짙게 해준다라고 보여져요 그 코드 진행을 연속으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B-7 e 7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 세븐 이 플랫 마이너 세븐 쓰고 일도로 와서 그 다음에 4도 화음으로 가는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4도 화음인 디 플랫 메이저 세븐 그리고 3도 화음 아까랑 비슷해요 3도 C-7 마이너 이번에는 반음만 내려가서 B 디미니시가 쓰였습니다. 이 코드는 그 다음에 나올 B 플랫 마이너 즉 C 마이너 과 B 플랫 마이너 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나오는 코드로 보여져요. 네, 이 코드 진행도 아주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을 듯이 흘러가요. 그래서 B 플랫 마이너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이제 오도 화음이 나옵니다 오도 화음이 딥코드 베이스 E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말안 했니 여기는 아르페지오가 좋겠네요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리고 후렴은 4비트 반주로 저는 할 거예요 코드 진행을 먼저 볼게요 먼저 1도 화음 A플랫 그리고 5도 화음인 E플랫 베이스는 G 전형적인 내려가는 코드 그거예요 그다음에 6도화음은 F-7 그리고 다시 1도화음인 A가 나오고 베이스는 내려갑니다. E 플랫. 그리고 4도화음 D 플랫 마이 아 메이저 7의 형태로 나오고 계속 내려갑니다. 3도화음은 C-7 그리고 2도화음인 B-B 플랫-7 그리고 5도 반종지 E 플랫 7. 요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렴 노래 한번 보실게요. 이 노래는 후렴 들으면 아이 노래 딱 아는 노래예요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에요 원곡의 느낌을 따른 것인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쉼표를 이용하는 거죠 다시 예전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화음을 살짝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6도 화음인 F-7에 5도 화음인 C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냥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을 돌릴 수만이 런 식으로 이런단조 느낌 살짝 나면서 좀더 슬픈 느낌 네,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 노래는 빅마마 노래고 여성키로 되어있는데요 어, 김현우가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악보 없이 부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정말 재밌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남자 키로 바꿔서 불러도 이 노래 되게 괜찮은 노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